네 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크2에 나올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좀 확인해 보 거고 모드 하나를 또 추천해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드가 무엇이냐 바로 모드는 요겁니다 아크 에디션스 라는 모드인데 이 모드를 왜 갑자기 아크2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알려주면서 알려주냐 라고 하실텐데 자이 모드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있고 이 모드에서 나오는 이런 공룡들 이죠이 공룡들이 아크2에 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미리 좀 플레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크2에 아 아그투가 이런 공룡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미리 좀 체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소개해드리려고 일단 뭐 브라키오사우루스 하고 여기 나오는 공룡들을 한번 한번 좀 구경해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오 여기 브라키오 바로 있습니다 이거를 강제 테이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어... 안장을 아까 좀 만들어놨어요. 한번 타보도록 하죠. 이게 왼쪽 마우스 클릭이고 응? 오른쪽 마우스가 뭐야? 뒷발차기? 야아 뒷발차기. 씨가 씨가 이렇게 다리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리지. 이 자, C 키를 누른 다음에 스피노랑 한번 맞다. 이를 한번 까봐야겠다. 아, 얼스 쉐이크. 쿨다운이 있네요 한 30초 쿨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내리 스템 내리 찍는게 근데 뭐아크투에서도또 이렇게 똑같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고 좋은데? 그러면 일단은 스태미너를좀 찍고 눈공하 한번 찍어볼까요? 어, 예. 철도 캐는데 예? 아니 브라키오 이거 맞아 이거? 철도 키는데요 이거? 기다려봐 기다려봐 브론토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브라키오랑 브론토 안장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어 재료는 똑같네 근데 브라키오가 살짝 비싸다 살짝 에. 이야 이, 지렸는데? 야, 야, 브라키오, 늠름한 거 보소, 이거? 어? 뭐, 겁나 멋있어요. 어, 너무 멋있는데? 오, 저 앞에. 여기 모드 에디션에 있는 데이노스쿠스. 이게 현실에 있는 데이노 스쿠스 악어 종류죠? 안장을 한번 볼까? 아 스펠이 다르네 데인 넌크스고 데인... 데이 노스쿠스네 아... 아니 브라키오 이거 언오피셜에서 이거 뭐 어드미님분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이거 넣으면 유저분들이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 이런 아크투에 관한 공룡들을 미리 좀 체험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브라키오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그러면 파운데이션들이 종류들이 있습니다 집, 목재, 돌, 철자 어디까지 부술 수 있나 당연히 뭐 돌이나 뭐 그런건 쉽게 부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철 한번 데미지 들어가나 한번 봅시다 여기 철도 캐시는거고 지진으로 부숴봐야겠다 이거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쿵오얘 데미지 들어가네 야, 쿨타임이 거의 1분? 그렇게 있는데 한 40초 가까이 있는데 이게 동그리면 아마 한방컷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 야, 일반 밝기로는 아 돌... 돌파데에는 일반 밝기로도 데미지가 들어가고 철은 파데에는데미아가 똑같이 들어가네 잠깐만 이러면 테크에도 들어가려나? 자 그러면 테크에도 한번에 예,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데리 찍으면 야 테크에도 데미지 들어가는데 이거? 야 이거 완전 야야 야. 브라키오 지렸습니다 이거 이거 아크투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와네 너무 재밌겠다 이거 이거 이거 비공식에도 한번 모두 넣어보세요 예꼭 네, 추천드립니다 예 네. 너무 재밌겠는데 이거 일단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 어 다음에는 브라키오를 한번 브라키오랑 누구랑 맞짱을 한번 뜨게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들 알찬 영상들을 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고요 전 다음 이 시간에 올게요 안녕